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유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막으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 또는 직장인이 투잡으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세상으로 특히 유튜브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건물주가 되는 방법 등에 관한 영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저에게 상담 오신 분도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해 오기도 했지만 그분은 다른 관련 유튜브에서 본 건물주가 되는 방법 등을 보며 궁금한 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셨는데 그분은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을 신축하려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과의 상담 내용과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이야기 등에 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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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부동산 관련 책이나 강좌보다 유튜브 영상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그동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지으시려거나 재테크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은 관련한 부동산 책이나 강좌로 공부를 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세상으로 관련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도 많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에 없는 것이 없는데 이러한 유튜브는 책이나 강좌 또는 인터넷 카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쉽게 관련한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고 관련한 분야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책이나 글보다는 동영상이나 말로 설명해서 가독성도 좋고 이해도 빠른 탓일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설명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책이나 인터넷 카페보다 이 유튜브가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가 거의 그 10여 년 동안 관련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상가주택 관련한 카페에 글과 사진 등으로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러한 설명도 글이나 사진보다는 말과 영상이 훨씬 효과적이고 쉽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직접 이러한 점을 실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3억원으로 건물주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다른 영상을 본 내용으로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오는데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이분은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시대 중반의 직장인으로서 이분은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니 20억원 정도나 되는 건물을 불과 3억원 정도의 자기 자본으로 건물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과 건축에 대한 부담감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방송은 어느 직장인이 빌라나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와 경매 그리고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자신이 직접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사업이익이나 특히 사업 여건이 좋아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하다는 것으로 그 영상을 제가 직접 들어보니 이는 대체로 동의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파트나 경매, 주식 등의 재테크 수단보다는 건물 신축사업 즉 디벨로퍼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기도 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며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저도 본 채널에서 여러 사례로 소개한 바가 있어 이러한 영상을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가주택 등 수익형 꼬마 빌딩을 신축하는 디벨로퍼 사업은 자금 활용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20억원 가까운 건물을 3억원 정도의 자기 자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선 아파트는 대출 등 여러 면에서 규제가 많지만 신축의 경우에는 땅값 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땅값이나 공사비 등이 한꺼번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소요되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전세금 등이 들어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잘 활용한다면 결국 3억원 정도의 자기 자본만으로도 자금의 흐름이 문제이지 결국은 3억원 정도의 자기 자본으로도 충분히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 요즘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 정도로도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제가 본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에 대한 부담감과 염려에 관한 것인데 이는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그러니까 자금이나 안정성, 수익 등 모든 점은 좋은데 일반인들, 특히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 복잡한 건축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는 것으로 사실 이 문제도 저는 이미 제 채널에서 이러한 것은 염려할 바가 없고 그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 있으며 오히려 디벨로퍼 사업은 투자으로도 충분하다는 영상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실공사나 심하면 자금을 떼이고 사기까지 당한다는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집을 짓다 십년을 감수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어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특정한 공사나 오래전 이야기들로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간단히 몇 마디 설명으로는 부족하고 또 여기에서 긴 이야기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아래 더보기에 첨부한 관련한 영상을 보시면 그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단적으로 평생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례를 직접 묵도한 일도 없고 특히 최근 활발하게 건축되고 있는 신도시 등 여러 현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현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부나 아내 그리고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이런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며 혹시 이에 대해서 더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첨부하는 영상을 꼭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디벨로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이러한 설명과 사례를 소개받은 상담자는 이 디벨로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디벨로퍼 즉 집장사라고 불리는 이 소규모 건축 사업은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방법으로서또잘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본 채널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도 있지만 이는 우선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안정적이라는 점 그러니까 땅과 건물을 보유하고 이러한 땅값과 건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 자기 집을 마련하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데다 매매하는 경우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디벨로퍼는 처음에는 상가주택 등내집을 지어 최상층에 자신이 살면서 임대를 줄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매매할 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고 다음에 또 집을 짓다가 이런 사업에 전념하게 된 경우로서 주로는 직장인이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 후 매력에 끌려서 전직까지 하거나 때로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들이 이러한 집 짓는 일을 주도하다가 그아내가건축에 자신의 적성에 맞다는 것을 깨닫고 소규모 건설회사로까지 발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집을 짓거나 임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내 집을 짓다가 본격적으로 디벨로퍼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에 새로운 사업 모델로 흔히 재과점이나 식당 또는 일반 상가 건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직장인이 투잡으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번째로는 부동산책 강좌보다 유튜브 영상 다음 두번째로는 3억원으로 건물주가 될수 있다 세번째로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네번째로는 건축에 대한 부담감과 염려 마지막 다섯번째로 디벨로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해온 바가 있는데 물론 유튜브나 부동산 관련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자신의 경우와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장단점도 있으며 리스크가 없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러한 상가주택 등을 짓거나 특히 본격적으로 디벨로퍼 사업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실제 현장에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끼고 또 수많은 건축주와 이런 디벨로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사업은 위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업도 되는 데다 임대 수익도 올릴 수도 있고 또 건물의 가치 상승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며 또 잘되는 경우 전직이나 건설 회사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사람 또 퇴직이나 은퇴 후 대비 등 실제 많은 사례를 보며 이러한 설명을 드렸고 얼마 전 상담한 건축조와의 또 다른 사례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혹시 이러한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